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산책을 가게 되었습니다.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나좀 업어 줄수 없어? 뭐, 뭐라고? 동담이지? 어, 어, 음, 음. 할아버지는 음. 업어 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 할머니를 업어 주었습니다. 무겁지 그럼 무겁지 왜?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부어인거 그렇지 이 영검탱이가 돌아오는 길에는 할아버지가 다리를 삐끗하셨습니다 할멈 다리가 아프네 그려 나좀 업어주랴 할머니가 갈때일있고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가볍지?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인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Boom boom boom!